균유리 하단에 고무 몰딩이 붙어 있는데 형태를 보면. 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생입니다 제가 이런 차, 저런 차, 차량 관리를 해보았지만 정말 난감한 차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차량은 한 고객분의 차량인데요. 사정이 있으셔서 운행을 하지 못한 채로 3년을 넘게 집 마당에 그냥 세워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으시고 세 차도 하시고 싶어 방문하셨는데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 곳 중에 난감한 곳 이곳인데요 트렁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먼지 나뭇잎이 쌓여 엉겨붙고 정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답답한데요 오늘 제가 맘먹고 트렁크 틈새 제대로 클리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닝을 끝내고 난뒤내 차에 꼭 필요한 좋은 아이템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상태를 보니까 어때? 정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상당히 난감한데 클리닝을 시작해보자고 첫 번째, 마스킹. 클리닝 과정 중에 오염물이나 물이 튀어서 트렁크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두 번째, 건식 클리닝. 우선 겹겹이 쌓여 엉겨붙은 것을 긁어내면서 청소기로 빨아낸 다음 브러쉬로 구석구석 털어내고 에어건으로 흙먼지를 불어내고 세 번째, 습식 클리닝. 우선 트렁크 위쪽부터 다목적 세정제를 골고루 뿌려주고 브러쉬와 스펀지를 이용해 구석구석 닦아주고 고압수로 닦아내고 에어건으로 물기를 날려주고 타월로 남은 물기를 닦아주고 다음 트렁크 틈새 역시 다목적 세정제를 충분히 뿌려서 때를 불려주고 브러쉬와 스펀지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같은 방법으로 에어건과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주면 클리닝이 끝나게 되는 거지 정티뷰! 이렇게 해서 우척 지저분했던 트렁크 틈새 클리닝이 끝났는데 클리닝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볼까?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보니까 나도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아지네 이제 이렇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트렁크 틈새 더 이상 지저분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트렁크 틈새를 지저분해지지 않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오늘 정말 좋은 아이템 하나 소개시켜줄게 이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게 되더라고 여러 차들의 트렁크를 열어보고 관심 있게 살펴보았더니 그곳에 정답이 있더라고 우선 영상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놓았는데 첫 번째 차량은 벤스 차량인데 트렁크를 열어보면 보는 것처럼 뒷유리 하단에 고무 몰딩이 붙어있는데 형태를 보면 U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빗물이나 흙먼지가 틈새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차량은 국산차 중 고급차 중인 K9 차량을 살펴보았는데 보는 것처럼 고무 몰딩이 있기는 하지만 빗물이나 흙먼지가 고스란히 틈새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수입차 부품을 취급하는 곳에 연락을 해서 제품명이 뭔지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구매가 가능했는데 바로 이거야! 어, 정확한 제품명과 품번이 나와 있는데 제품명이 일레스토머 몰디드 실 이라고 그냥 고무 몰딩이라고 돼 있고 특별한 명칭은 따로 없네 제품을 한번 꺼내볼까?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U자형 제품이고 한쪽 면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이 고무 몰딩을 클리닝을 끝낸 고객분의 차량에 시공을 하고 물을 뿌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테스트를 해보자고. 먼저 트렁크를 열고 뒷유리 하단에 고무 몰딩을 붙이면 되겠지. 간단하네. 그럼 트렁크를 닫고 물을 뿌려서 테스트를 해볼까? 보는 것처럼 틈새에 물한 방울 들어오질 않고 깨끗하지.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고무 몰딩 하나가 자동차 틈새에 쌓인 오염을 방지해줄 수 있는데 왜 우리 차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조금 충격적인 차량을 <웃음> 클리닝하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우리 차에는 없었던 아이템을 알아보았는데요. 황사, 미세먼지, 이제 곧 꽃가루도 날리게 되고 다시 날이 차가워지면 낙엽도 떨어지고 할 텐데요. 시공 방법도 간단한 이런 고무 몰딩으로 지저분해지는 틈새 예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